안녕하세요 동키뮤직 박동원입니다 음, 저는 작편곡을 하고 있고 음, 음반 프로듀서를 하고 있습니다 음, 오늘 할 강의는 음, 다이어토닉코드 온음계적코드라는 음,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작곡을 하실 때 즉흥적으로 악상이 떠오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그 악상 멜로디를 흥얼거리면서 거기에 맞는 코드를 붙이, 붙이면서 이제 작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 저도 처음에는 어, 곡을 쓸 때, 음, 그런 식으로 떠오르는 멜로디를 뭐 외우거나 아니면 악보에 그린 다음에 그 멜로디에 맞는 코드를 이제 붙여나가면서 이제 찾았는데요. 어, 처음에 제가 했던 실수는 그냥 멜로디, 음이 들어간 코드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멜로디가 도가 나오면 은어 이제 코드 중에서 도가 들어가는 코드가 많죠 지금 여기에도 어이 C코드에도 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F코드에도 여기 도가 있죠 파라도 그 다음에 A마이너 코드에도 라, 도, 미에서 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C키에 나오는 코드이고, C키에 없는 코드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A 플랫이라든지, 그러니까 라 플랫, 도, 미 플랫, 이런 코드들, 그러니까 도가 들어가는 코드를 다 이제 붙이면서 어울리는 걸 찾았었는데, 이제 물론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음, 너무 그렇게만 그 찾다 보면은 어떤 그 곡의 화성이 어지러워집니다. 막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화성의 갈 길을 잃게 돼요. 어, 원래 이 화성은요. 어느정도의 길이 있습니다. 가는 길이 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듯이 으뜸화음, 버금 딸림화음, 딸림화음 그렇게 어, 코드의 성질이 세가지로 나뉘어져 있고요. 어, 또그 어떤 코드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 마치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듯이 또 비행기가 이륙을 한 다음에 고도를 유지하다가 착륙하는 것처럼 코드도 이 일곱 개 코드가 다 똑같지가 않고 이 중에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있고 또 성질이 약간씩 다릅니다. 용도가 다 다릅니다. 자 이것은 지금 여기 있는 그림은 C키를 이 도부터 해서 네 도부터 해서 어 바로 이것이 뭐냐 하면 은첫 음, 코드를 원 이라고 합니다. 로마자로 원 예. 원래는 이제 로마자만 쓰, 어, 써져 있을 때는 어, 화성학에서 이제 메이저 코드 인데 예. 원 메이저 코드 라고 합니다 이것을 C 를 근데 이제 보통 실용음악에서는 그냥 원 이라고 합니다 메이저를 생략 하고요그 다음에 두번째 음 D마이너 두번째 장조에서 장음계에서 두번째 코드는 항상 마이너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2마이너 라고 합니다 세 번째도 역시 마이너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냥 차례대로 음을 쌓으면은 어, 세 번째도 3도 에도 마이너가 나옵니다 그래서 3마이너 라고 합니다 C키에서는 E마이너가 되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코드는 다시 메이저 코드가 나오는데 이거를 4라고 합니다 F입니다 4 메이저 F 그 다음 다섯 번째는 G코드 인데요 5 메이저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역시 또 마이너가 또 나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에 이어서 여섯 번째도 마이너가 생기는데 A마이너 6마이너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코드는 디이라고 붙어 있는데요 이것은 디미니시의 약자입니다 디미니시드의 약자인데 감화음이라는 뜻입니다 음, 이것은 실레파로 되어 있고 B 디미니시드라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7개가 바로 C키를 구성하는 기본 7개의 코드입니다 네, 제가 기본을 강조한 이유는 이 일곱 개 코드 말고도 다른 코드들을 시키에 쓸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어, 이제 처음 이제 좀 숙달된 분들은 곡을 쓰는 과정에서도 시키에 어, 없는 이 다이어토닉 코드 일곱 개 없는 B 플랫이라든지 뭐 F 마이너라든지 이런 코드들을 시키에 어, 잘 어,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어, 어쨌거나 기본은 이 7가지 코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7가지 코드를 잘 보면요 세 종류로 되어 있죠 자, 메이저 코드가 세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거 1, 4, 네 번째 거 F 다섯 번째, 5도, 5 네, 이렇게 1, 4, 5가 메이저 코드가 나오고요 2, 3, 6, 두 번째, 세 번째 여섯번째는 마이너 코드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장음계인데도 장조 코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 물론 장조 코드를 많이 씁니다. 장조 코드가 이 1과 4와 5가 기본이 되지만 그것을 보조해 주는 코드들이 바로 두번째 2, 2마이너, 3마이너, 6마이너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일곱번째 디미니시드라는 코드는 가장 잘 사용하지는 않는데 네. 어, 이것도 역시 기본 코드입니다 그래서 어, 보통 C키곡으로 작곡을 한다 했을 때는 이렇게 1, 4, 5 코드로 뼈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2, 3, 6번째 코드로 보조를 해준 다음에 또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7 번째 감화음 Diminished 코드를 사용해서 기본식 키의 뼈대를 완성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만약에 다이어토닉 코드로만 작곡을 하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요 좋은 점은 보통 이제 평범한 곡이 나옵니다 아주 무난하고 누가 들어도 대중적이고 쉽고 익숙하고 그런 느낌을 줍니다 자기 원래 키에 나오는 일곱 개의 코드로만 쓰면 곡이 어 아주 정상적인 네. 모범적인 곡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이 CK 다이어토닉코드가 아닌 다른 키에서 빌려온 코드나 대리코드들을 쓰게 되면 이제 곡이 어 어려워지고 좀 복잡해지고 좀 난해해 질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게 특성이 되고 아주 독특하고 매력적인 곡이 나올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어 다음 시간에는 이 일곱 가지 코드를 기능별로 분리하고 또 어떻게 코드진행을 처음에 뼈대를 잡아 나가는지에 대해서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